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장사했을 때하고 지금 판단해보면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요새는 솔직히 말하나? 멍해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 안 드세요. 열정도 식었고 음. 그러니까 마음이 좀떠 버린 것 같아요. 집에도 거의 잘못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돈은 제... 안 되고 에이. 지쳤고 아,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떴고. 에이. 그러자니 에이. 여지껏 공들여서 한 3년 에이. 동안 미친듯이 노력한 게좀 아쉽기도 아쉽고.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3년 동안 노력하고 하셨는데 왜안 됐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 저는 보여요, 왜안 됐는지. 여기 먹으러 온 사람들 다 불편했을 거예요. 자리 때문에 자리도 불편했을 거고 공주이 떠서 먹잖아 아주 한으면서 대화라도 한, 한 마디 해야 되는데 아까 먹는 사람들 보니까 한 마디도 안 하고 4명이 4명이 한마 먹어 먹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네. 그리고 돈가스의 구색이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구색은 전혀 안 맞아 또 나와야 되고 하루부터 깍두기라도 한국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 음. 그런 구색이 안 맞으니까 텁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음. 많이 했는데 여기가 나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러니까 그게 커요 장사는 입장에서 제일 큰게 오늘 10명이 오면 음. 내일 50명이 와요 음. 그니까 러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4년 동안 장사합니까 음. 최하가 빵명 최고가 한 150명 음.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긴그 뭐라 러죠 누구 가지금뭐 피클류도 좀담고뭘 음. 해도 맞추.. 그걸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음. 고기 작업도 맞찬가 그것도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못 맞춘 거예요 음... 처음 아, 안하고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맞췄겠죠 아예 손님을 덜 받거나 손님 들어와서 그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받거나 그런 내공들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사장님은 벌써 이제 손님들은 항상 언제 올줄 모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몇명 왔다가 늘일 150명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은 벗어나진 않아 항상 그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돼요 평상시에 그것도 놓치신 부분의 하나의 일종일 거예요 왜냐 장사에 열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열정이 없어졌을 때는 아이씨 오늘 이렇게 왔다가 또 내일은 또안 오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맞아. 요 그러니까 메뉴 자체가 맛있긴 해요. 근데 구색이 안 맞아. 구색이 안 맞으니까 손님들도 고기 실컷 먹고 나가면은 고기만 먹고 나온 느낌. 음. 그 느낌 있죠.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반찬은 이제 음. 제 그러니까 제 이제 할매를 한 거고요. 음. 이제 의자는 원래 발받침이다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원래는 이, 지금도 있긴 있고 없는 건 없는데 문제가 의자를 잘못 산 거예요 이 의자를 대충 어림잡아 한 4,50만 원 들었거든요 위에 마음에 드는 거 밑에 마음에 드는 거두 가지를 사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문제점이 받침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이거를 처음에는 빠를안줄줄 줄 아는 사람이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빠 의자를 안줄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기를 앉을 때 걸터 앉은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발판 들고 올라가서 그걸 쿡밟아버려 그러면은 저게 하나가 부셔지면 원가가 한3만 5천원 들어요 뭐 수리비 조금 응. 뭐하나에 7만원에서 비싸면 응. 8만원대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고치다 고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자는 저렇게 되고 그리고 의, 의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응. 모든 동선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초짜가, 왜 초짜냐면은, 그 고수들은 보이죠.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동선도 그렇고, 하다못해 의자, 뭐, 컵. 컵도 너무 커. 자리를 차지하는 컵들이 저렇게 커져버리니까, 안 그래도 여기 또 좁잖아요, 또. 네.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따지면 다 따질 수 있는데, 그걸 따지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단 떠버렸는데, 고칠 생각도 안할 것이고, 손님이 와도 너무 많이 스트레스받고 적게 오면 적게 오니까 또 힘들고, <웃음> 힘들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반복일 거예요 아까 요리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죠?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파는 게 낫다고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여기서 좀 벗어나서 움직이셔야 돼요 장사는 나중에 또 하시면 돼요 또 다른데 가서 장사를 해야지 이 상태 그대로 가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음. 어느 정도는 보인 거죠. 보이고 음. 국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음. 말한 음. 예를 들면 음. 짬뽕부터 시작해서뭐 된장국 같은 그러니까 맨날 바꾼 거죠. 음. 그 겨울 같으면 쉬운 거야. 뭐 홍합탕부터 김치국 열걸다 바꿔서 손님 형도 좀 들어보고 그걸 자꾸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들리는 얘기는 아까 이 부분이 제가 이걸 6개월을 고민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음. 친동생은 음. 웬만해서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택을 안 되는데 테이블을 놔라. 사인성 음. 놓고 여긴 다치를 돌리더라도 그래야지 장사가 될 거다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회전율이 안 나올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다치로 돌려버리어 테이블 놔야지 회전율이 더 나오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지금은 예, 근데 그때 당시 음...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음... 그런 그랬던... 부분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딴 사람이 해꼬지 한다고 해꼬지 한다고 <웃음> 내가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딱 하고 있으면 아무리 해꼬지 해봤자 안 돼요 원망하시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바꿔도 안되고 이 자리에서는 안돼요 네, 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하려고 해도 안돼요 네 알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고 뭐 취직을 하시든 근데 장사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에, 지금 그대로 이어 받아서 장사하면은 그대로 안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제일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여기서 사면서 평이 좋은 게꽤 있어요. 음, 음. 나중에 네. 충분히 여유를 찾으시고, 혹시 알아요? 저하고 나중에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머리 속도 복잡하시고. 네. 진짜, 에... 진짜 죽을 맛이에요. 에... 솔직히 너무. 말하면. 음. 솔직히 말하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되는 느낌? 원망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사가 다 귀찮으면서 음, 문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내 잘못도 알, 음, 알면서도 음. 아씨, 뭐 누구 때문에 음, 막 그런 느낌 음,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그 음,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니다접는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음, 70%는 이미 내놨기 때문에 70%가 아니라 80%,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하는 게딱두 가지에요. 접는 건 무조건 접는 거고 이제 한 20% 정도가 미련이 남는 게여지껏 여기 온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간 손님이 아니에요. 이걸 저를 보고 와주는 거고 제 음식 맛을 보고 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를 안 망하게 해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장사를 안 한다든가 뭐 몇년날 지나버리면 일단 급여 놓치는 게좀 솔직히 너무 아쉽고 음. <웃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흐름이 부동산 쪽에 보니까 여기 음. 연남동 근방에만 뭐 사이트에 보면 360개인가 가게가 나와 있어요 음. 제일 큰 걱정인데 이 그거죠 음. 이 가게를 그냥 넘기면 빨리 음. 빨리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음. 조금이라도 건져야 제가 뭔가 비청산이좀 되거든요 음. 담보를 대출받은 게 갚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냥 털고 나가버리면 빛을몇천을 음. 지고 가는게 되면 제가 직장생활이 아예 안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막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건진다는게 웃겨요 300 몇개가 나와있는데 여기를 뭐 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음.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해요 그거 내가 돈 들인 게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지 못해요 근데 경험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워서 계속 틀어지고 있으면 빚이 더 쌓여요 왜냐? 나는 벌써 마음이 뜨고 뭐딴데 정신이 가 있는데 장사는 더안될 뿐더러 여기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생각까지 해요 음. 계약서 날짜로 네. 10월 4일이 네. 4년 만기거든요 음. 지금은 한 2, 3천이라도 받고 싶은 거죠 음. 뭐라도 더 털어야 음. 제가 직장생활을 해도 뭔가가 좀될것 같으니까 빚이 음. 정산이 안 된다면 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직장을 들어가야 할까 싶어 음. 근데 이제 욕심이 아까 그게 남는 거죠 분명히 조찬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내 마음대로 해보다가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빚까지 지고 들어가면은 답이 안나고 빚을 지고 가면 나이가 지금 47이거든요 직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았는데 몇 군데 오라는 데가 있긴 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제걸 너무 다꿰 거란 말이에요 가게를 접으면 저쪽에서 당장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면은 얘기 들어보면 차업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장 이미지도 그렇고 약간 폭기는 느낌?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 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손해는 안 보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기 있어서는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하고 가면서 뭐 깨끗하게 털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 사장님 이딱 전하세요. 속으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까지 딱몇 천만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때 안 되면은 접자. 이런 아, 마음을 그건 이미 정하으면 아,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무작정 계속 끌고 나가면 은 저는 아니요. 다 빨리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음. 접을 생각이 한 30-40%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접어야 돼요 음. 올해도 그렇고 뭔가 답이 안 나와요 주방에서 항상 일하셨던 분들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세요 자기 음식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장사하고 음식하고는 저는 계속 틀리다고 말씀을 에이. 느끼는 게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저도 그런 말을 해요 음. 여기좀막 사업하러 오는 사람 뭐 음. 가끔 보러 오는 사람 음. 별암을 사임 다 오고 있나? 뭐 이런저런 얘기나온다 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 음. 밑에 말단종업원이데 음. 시키면 아우 음. 아씨, 짜증나, 그러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책임자를 달면 그 음식 만드는 거 하나부터 모든 직원 관리까지 모든 걸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월급을 더 주는 거고. 그 책임자에서 이제 사장을 타이틀을 달면 애 주머니 여지껏 평생을 바쳐왔던뭘 해왔든 누구한테 물려받았든 내돈 수억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결정도 내 몫이고 누구한테 의논할 사람도 없고 결과도 내 몫이고 요리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종업원 몇십 년을 살면서 나는 평생 준비를 해왔어 음. 20몇년 동안 내 가게 차리면 될까 10몇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더 배워야지 더 배워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20몇년 만에 결국 내 가게를 차렸는데 아난 아직도 준비가 안된 거구나 음. 그러면서도 한편은 으 위안을 삼키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음. 생각은 하는데 음. 그렇게는 나이가 너무 먼거거 음.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음, 음. 접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무조건 무조건 일단 접고 기술을안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제도 마음이 음. 편하고 좀 떳떳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약간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한두달 정도 안 그래, 그래 사장님하고 근데... 저하고 다좀 통화하면서 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자고요 음. 에, 제가 뭐 크게는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오늘은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마음 있는 거를 그냥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거를 너무 처음에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해서 네. 조금 이제 사기꾼 같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 네. <웃음> 있는 그대로 저는 항상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있는 처음에, 그대로 말씀 드려요 맨 처음에 방송 봤을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 뭐지? <웃음> <웃음>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웃음> 이삼 뭐야? 에이. 뭔가 고생하고 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에이. 조금 재수 없는데? 이런 느낌 <웃음> <맞아. 웃음> 오늘 제가 연남동에 저희 구독자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사장님도 똑같고 다른 구독자님들도 다 똑같아요 저한테 큰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담이라도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전문가한테 말 한마디 돈 듣자 이런 바람으로 저한테 만남을 요청하신 부분이지 다른 뭐 크다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게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일 때 결정지을 때 전문가의 도움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외식종의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나름대로 제가 나설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조언해 줄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수 있는 노년동 장사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노년동 장사꾼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논현동 장사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